그러고 보니까 시애이가 얼마 후에 생일 아닌가요? 맞죠 또 해? 금액 그 오늘 네. 생일 맵 들어가야겠다 아 잠깐만 케빈님 다 다음 주에요 2주 남았어요 나도 2주 전에 했어 건수 없으니까 아... 그냥 해네할거 예. <웃음> 없으니까 널 팔아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 널 팔아야겠다고 알겠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또 생일맵을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 근데 오늘은 도라에몽 센세가 다시 출동합니다 oh oh yeah. 누구의 생일이냐면 이주 뒤에 시앤이의 <웃음> 생일 아뭐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투디야 고맙습니다 축하해 라미야 고마워 그래,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 그래, 축하해. 한편, 한축 한편, 한편, 한편, 한편, 한편, 한편, 아편 한편, 한편, 아편시편 한편, 한편, 한편, 한편, 한편, 한편, 한편, 한편, 한편, 한편, 한편, 한지 한편, 한편, 지편 한편, 한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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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LP 붙여라. <웃음> 로딩 안된 거야 혹시 시엔이? 네. 콩순이 컴이네. 페비님이 <웃음> 주셨는데요? 그 콩순이 컴 이네?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PC를 바꿀 예정인데 그 PC 바꾸면서 또 쓰던 거를 또 대물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엔이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옷과 신발. <웃음> 모두 저한테 받아서 <웃음> 누가 들으면은 약간 시레기통으로 우회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거죠요 저는 그렇지시에나 심지어 저는 그런 부분에 코스트가 안 나가서 아주 만족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에어조던이니 뭐 컴퓨터니 뭐 남는 거다 주기 때문에 저 최근 3년 동안 신발을 산 적이 없어요 <웃음> 자 오늘은 어쨌든 시에니 생일을 맞이해서 죽어봤어요 시에나 네. <웃음> 네나 뒤에 라미가 저렇게 춤추고 있는 줄 알았어 지금 <웃음> 어 뭐야 누나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설마 이게 체크포인트? 아 그러네 오. 오. 오. 기술의 발전이 아주 훌륭하구나이야 <웃음> 한편아 네 그거 숨기는 거다 봤다. <웃음> 아 그거 아 형은 맞어? 봐, <웃음> 트롤 짓을 하려고 또 <웃음> <웃음>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웃음> 아, 근데 오늘은 시애인의 생일 잔치잖아 맞지. 애인을 위해서 뭐를 준비해볼지 한번 얘기해보면 안 돼? 아 시애인이 생일 선물 토론 한번 해볼까? 그래 시애인이 생일 선물 로뭘 갖고 싶어? 저2천만 원이요 <웃음> 우리 그거 참 생일을... 구체적인 익 그러면 그 5천 원 주면은 살수 있는 2천만 원이 있거든요. 아, 진짜? 예? 와. <웃음> 아, 그 장난감 집회. 어, 한국은행에서 뽑은 게 아니라 또그 어린이 은행에서 뽑은 애들이 있어요. 아, 좋다. 안 그래도 시 n 이 어린이니까. 그럼 돈을 같이 그... 2천만 원 어치에 24K <웃음> 음. 금이요. 그 그러면은 2천만 줄수 있거든. CN이 생일을 한 30년만 미뤄 주시겠어요? <웃음> 30... 그러면은 30년이요? 예, 생일을 환갑 때 정산하자. 어. 아 대신에 CN님 그때까지 닦달하시면 안 되고 연락도 하시면 안돼 알겠죠? 네 <웃음>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네네 눈도 마주쳐서는 안 돼요 한편아 연비야 네 Why? 너네는 씨X 깨려는 의지가 있니? <웃음> <웃음> 나는 피해자잖아 왜 네가 피해자야 <웃음> 내 엉덩이에서 손좀 떼줄래? 아뭘 엉덩이에 손을 떼? 줄래? 아, 때 엉... 너 엉덩이 ]스럽거든? 안 잡고 있어 비켜봐 얘들아 일단 내가 건너갈게 그래, 연비 하나 빠지니까 쭉쭉 가네 애들이. <웃음> 모든 게 해결됐어 지금. 좋아 그래서? 좋은데? 음, 음. 음. 매우? 아 <웃음> 생일 선물 고마워요. 단이 할 말이 없구나. <웃음> 연비야, 너가 그래서 애들한테 놀림을 받는 거야 타격감이 있기 때문에 알겠니? 타격감이라니? 라미 봐봐. 왠지 놀리면 죽일 거 같잖아. <웃음> 타격감이 네. 아니라 타격이 올거 같잖아. <웃음> 그니까. 실전 타격이 올것 같다고 이 구간부터 재밌는 구간인 것 같다 왠지 빙빙 돌아가는 빙. 회전목마처럼 회전이드레 된것처럼 어? 회전이들레 된것다고? 어? 회전이 회전틀리에 낑겼다고? <웃음> 뭔 소리야? <웃음> 회전틀리가 있어? 요즘 틀리 좋네 누나 틀리 돌아요? <웃음> 니틀돌? 도란네. 뭔가 느낌이 쎄 아니 세. 잠깐만 이게 이게 음시에나 이렇게 우리들을 톱니바퀴로 삼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뜻이야 걸림돌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웃음> 아니지 <웃음> 취금이네 이거 조금 역겨운데요? <웃음> 하다가 여기서 취놔놔취취취취취 한패아 잡고 있어 일단 거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너 지금 자세 어때? 자세 너무 이상했어 근데. <웃음> 연비야 이제 놀 준비. 그래서 나 이제 연비야 나도 돼 이제. <웃음> 또... 뭐라고? 한패야 지금 나 괜찮아. <웃음> 늦었어. <웃음> 늦었어. 한번더껴 있어야 돼. 자, 어 지금 나도 된다 시엔이. 났다. 지금 가야 돼. 그렇지. 비소리. <웃음> 그렇지. 여깨를 뭐 하자는 거야? 저기 이게 지금 총가어 네, 발수가... 네, 네, <웃음> 그렇지. 열 개가 넘는. 아! 올라. 올라가야 돼. 바로 여기서 그냥 빠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어, 됐다. 잘한다. 너물 마시면서 훈수하고 있냐, 지금? 어, 물 마시는 연비? 수비. 드. 아, 연비 저기서 가만히 서니까 개킹 받네, 저거. 씨, <웃음> 나 들어가야지 이제. 들어가야지. 치가 코치야, 감독이야, 잘못이었다, 뭐야? 저거. 아유. 와, 진짜 입터는 거 죽여버. 아, 죄송해요. 시작 시작. 이거는 내가 봤을 땐맵 오류야. 음. 맞아. <웃음> 어, 이건 좀 쉽다. 이건 우리가 묶어놓고 이거 깨게 만들어야. 함못깰 어, 리가 없으니까. 어... <웃음> 저 깼어요. 조금 일찍 얘기하지. <웃음> 여기 타지 마세요. 여기 깨요. 여기 타지 마세요. 여기 깨요. 깨겠다고. 아니야. 이거 너네가 잘못 타서 그런 거야. 뭘 잘못 타서 그런거야 미로 탔어! 아 똑같이 탔는데 아왜 금방 아 너무 금방 올라 이거 봐안 끼잖아 안 끼잖아 나도 그거 빼주고 나빼안 끼잖아 이 자식들아 아, 아, 끼잖아. 어, 안 끼잖아 어안 끼잖아 빠지잖아 뭐나 <웃음> 어, 빠졌어 야이씨 한펜이 군덩이 잡고 싶다 어? <웃음> 아니 한펜이가 지금 나 좋아주려고 <웃음> 이러고 있어서 속포 비솔 한펜 엉덩이 잡고 싶다 발언 어, 잡았다 속부 <목소리> 아니 아니 못 들었어 잡아 앞에 앞에 엉덩이 한 번만 다시 줘 성공 발언 성공 어, 어, 응. 엉덩이 한 번만 다시 줘 오호 어, 어. 깼다 와 어, 이건 뭐지 퍼즐이다 그거 맞아 지금 시인이랑 딱 맞는다 이렇게 되면 오오오딱 맞아 그리고 이게 여기 바로 위에 그다음에 그렇지 그게 허리띠 그리고 저쪽에서 다 하나씩 들고 와야 되는 거야 우와 와. 너무 멀어 아니 야 피스가 몇 갠데 이거를 뭔데 그래서 저누님은 누구시죠? 몰라 이쁘던데. 워쇼 어,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웃음> 몰라 이쁘던데. 남자들 질투 레이더. 야, 그 누나 이때 이쁘냐? 야, 동생 이때 여자친구 이쁘냐? 생겼다. 여자친구 생겼다. 여자친구 생겼다. 이쁘냐? 옆으로 좀 밀어 봐 봐. 아니, 아저씨야. 아유, 저희 아유, 이제 하는 짓들이. 이거 <웃음> 어, 거기야, 임마. 아니, 이걸 옆으로 밀어 버려. 어? 아 진짜 왜? 말을 못 알아듣네 2D 왜 울어? 퍼즐 안시켜줘서요 <웃음> <웃음> 2D 왜 울어? 울지마 괜찮아, 괜찮아 울지마 그거뒤집어야돼등 토닥토닥 해줄게 그이 다 됐다 아, 그이 다 됐다 그걸로 거 놓으면 돼 그냥 놓으면 돼 됐다 됐다 어고건만 하면 된다 됐다 열렸다 야 벌써 열렸다 야 벌써 열렸어 어 열렸네 벌써 열렸어 오, 빡세 빡세 호 빡세 호 이건 쉬우니까 체크포인트 안 눌러 놓을게요. 어. 어. 아, 이거는 조금 눈치가 없었다. 이거는 솔직히 못 깨는 사람이 문제여서. 난 너무 아, 좋은데? <웃음>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좋은 거 같습니다. 어, 근데 이게 끝인데? 아, 진짜? 어. 응. 와우! 야, 많이 안 어려워서 다행이다. 아, 정말 CN이 생일인 것도 짜나는데 <웃음> 얼음기까지 해서 봐내 생일이 짜증나? 짜증날 뻔 했잖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웃음> 왜 하필 어? 10월 9일에 어? 나를 낳았는지 <웃음> 얘들아 이거 깨져! <웃음> 다음 맵이 야, 있는데 못가? 저저 뒤에 뭐가 있어 근데 그 유리창을 케빈님이 박살을 내서 우리 못가 어? 근데 또 떨어지면 투명한 벽에 있어 멍치고너너 <웃음> <웃음> 너 입에 야. 지금 웃음기가 어, 드릉드릉 올라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웃음> 중구갈줄 아는 님. 사람 이것좀 읽어 주세요. 소심 하 아니야? 아래하 아니야? 하 하면 맞는데? 소심 하면 응. 죽는다. 죽는다. 독 독자다. 족, 족. 족. 자 아니야? 발 족자? 어. 족발 먹고 싶다. 소심 하면 족발 먹고 싶다. 아, 소면에 족발 먹고 싶다. 아! 아. 걘냐고. 아아아아아 아, 맛있겠다. 걘냐고. <웃음> 구글 번역기로 돌려봤거든요? 어 벽을 조심히 내려가래요 바닥 유리 조심하면서 책폴이 <웃음> 합시다 어이 치키챙 그러게 왜 뛰어내리냐고 멍청한 노랭아 아 이거를 잡고 내려갔어야 되는구나 벽이 큰 벽이 하나가 있구나 그래서 아 점프하고 싶다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이렇게 해서? 매달려서? 나, 절반 어, 왔다 오케이. 점프하지 마라 했다, 했다. 절반 왔다 절반 오케이, 오케이. 한편아 본비합 엉덩이 튕겼냐? 본이합 <웃음> 본이합 야, 이거 우리 유리 깨... 오, 유리가 시에나 <웃음> <씨엠아! 웃음> 아니, 잠깐만. 저 이거 좀 이상해요. 시에니가 내려오자마자 유리가 쨍그랑하고 깨지고. 그 얘기를 들어 봐. 왜? 아, 어, 일단 일단 나 지금 목 꺾인 거안 보여? <웃음> 아, <아니>, 얘기를 들어 보라고. <웃음> 형 목이 꺾였잖아, <깎았잖아, 웃음> 지금. <웃음> 야 너가 아, 지금 말해 봐라. 아까 말해 봐라. 야, 너 때문에 내 목이 꺾였다고. 어떻게야, 이게 사람 이렇게 되냐? 응? 아니. 엥? 엥? <웃음> 엥? <웃음> 야, 일단 그러면 한 명만 가. 비둘이만 보내자. 저이 가고 있다. 비둘이. 오. 어, 뒤뚱뒤뚱. 거의 다, 거의 다 오. 어, 거의 다 왔어. 근데 비둘아, 거기 바로 가면은 점프해서 바로 건널 수 있는 땅이 있어. 그냥 간단하게. 어, 어. 비둘이 거의 다 도착했어. 떨어질까? <웃음> 나 안감 아 미안해 안. 미안해 반응 보고싶어 그럴 바에는 내가 깨트려 <웃음> 어 거의 다 갔다 지금 <웃음> 어야와 여기 끝에 비어있어 와 지금 간거 맞지? 짱그랑 어 맵이 뭐 이렇게 커? 야 어. 이거 근데 저기가 진짜 마지막 같은데? 어 누가 봐도 아닌데? 오른쪽 아닌데? 위에, 위에 있는데? 있는데? 아닌데? 야 뭐예요? 저 멀리에? 얘들아 CN 생일은 2회차야? <웃음> CN 생일 2회차야? 응. 음. 왜냐면은, CN이가 인생 2회차라가지고. 아. 저 인생 2회차입니까?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야, 씨, 어? 뭐야, 이거! 맵왜 왜 이렇게 된긴 거야!